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왜 올랐는지 어떤 구조로 올라갔는지 그러면 그 상승의 원인이 만약에 무력화가 된다면 하락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상승 원인을 한번 그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야 좀더 현명한 판단이 될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어, 오늘은 뭐 우리나라 관련해서 경제 뉴스 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좀더 줄이고 뭐 요즘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대출 지금 굉장히 한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이미 한번 올렸습니다만 아, 이걸로 부족하다 아,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충격받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어 의견을 주고받다가 어좀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아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건데 첫 번째 시작은 그 차트 하나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의 어 기업 부채 입니다 왼쪽은 1971년부터 올해까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기업들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뭐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꽤 높잖아요. 그러면 그이 부채라는 게 언젠가는 좀 갚아야 될 것이고 이게 또 너무 높으면 부채, 위험이 될 것이고 이게 또 주식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게 또 버블의 증거가 되지 않나. 실제로 비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된 근거가 아 이제 너무 이제 부채가 많다. 아 그게 뭐 기업이 됐든 가게가 됐든 이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다 써, 써버리진 않았겠죠. 다 기업 활동, 영업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 어, 경제가 성장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빚이라 하더라도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그 똑같은 천만 원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200만원일 때랑 500만원일 때랑 이제 다가온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기, 절대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그 기업들의 다른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그 부채의 부담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은 역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 우리나라의 지금 음, 가계부채가 사실상 거의 뭐 100입니다. GDP 대비 97% 막 100%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그 비율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생활비를 그냥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뭐 생활비를 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자산 투자 대표 뭐 가계부채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자니까요. 근데 그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기에좀 그렇지 않느냐. 가계의 자산이 늘어난 것들을 계산을 해야지 그냥 그 가계 GDP만 보면 굉장히 그냥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카페에다 글을 올렸는데 어. 한 분께서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이제 댓글로서 이제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맥락인가를 보니까 어,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유동성의 힘이고 그 이제 그 가계부채가 는 만큼 부동산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가거나 어,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충격이 오고 이제 서브프라임 때와 같은 큰 충격이 올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뭔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음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면은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왜 올랐는지 어떤 구조로 올라갔는지 그러면 그 상승의 원인이 만약 무력화가 된다면 하락할 수 있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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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시점은 맞고 어느 시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라는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금리 인하 시기였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이거 빨간색은 미국 기준금리고 파란색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인데 물론 뭐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하고 이제 똑같이 연동되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시장 금리, 우리는 이제 코픽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던 기준 금리가 왜 기준 금리겠습니까? 걔가 내려가면 시장 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대로 보면 이게 그 강남에 좀 요즘 신축은 이제 그 세월이 짧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금융 위기 이전에 있었던 유명한 단지들을 봤더니 2006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도 많이 올랐다. 2006년까지 꽤 많이 올랐다. 그때 버블세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여기 지금 최근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그래프가 다 뭉개졌어요. 어, 근데 어찌됐든 여기 보면 이제 그, 그, 서브프라임 와가지고 약간 빠졌다가 어, 2008년 여기 보이시죠. 2008년 여기 서울 프랑이 좀 떨어집니다. 2006년에 고점에 비해서 근데 사실 뭐한 1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2009년에 코스피하고 이제 같이 반등을좀 했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어, 사실 이때가 2011년부터 2016년 말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재미없던 시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부터 2017년 11년간 서, 어, 강남 대단지 아파트의 상승률이 4%가 차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뭐, 아시잖아요. 박스피, 늘 누워 있었습니다. <웃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2017년 이후로 이제 미친 듯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 이때, 그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고 하면, 이때 유동성이 의미있게 증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내려간 게 2019년, 이게 미국이 2018년 연말에 파월 의장이 한번 이제 고집, 고집을 세워가지고 올렸다가, 아, 뭐,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2019년에 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때 요 지금 2016년 2017년까지 거의 누워있었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여기 보시면 오히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유동성이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빛내서 집사라고 해서 70%까지 LTV를 넓혀줬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최경환 부총리 때 얘기해서 그때 대한민국이 아마 건국 이래로 가장 등기치기가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상승률은 뭐 사실 보시다시피 거의 짓눌려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상승은 이제 조금 약간 그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 이것도 약간 그래프를 누르다 보니까 그냥 그냥 상승으로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강약의 차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6월달에 5월달에 체험을 하고 6월달에 잠깐 그 작은 미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된그 정책을 발표한 게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이때는 음. 뭐 뭐가 돼 있습니까? 똘똘한 한채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차별적으로 상승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집을 여러 개 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다주택자를 이제 적폐로 몰면서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는다 실패를 했는데 그요때부터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음,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제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너무 이념화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었잖아요. 운동권들이 특징이 뭐냐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투쟁을 하려면, 투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뭐냐요 투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냥 누구를 싸우죠. 어. 예전에야, 예전에야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어, 독재자들, 이제 그 군벌 독재자들이 이제 주적이 실제로 적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정치가 아니라 경제로 넘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치 운동, 학생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빠진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냥 실생활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생각 그대로 뭐 부동산은 부동산은 뭐 고시원에 살던 뭐그터페리스에 살던 어찌 됐든 다 부, 어떤 형태로든 월세든 자가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다 엮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경제의 시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투쟁의 마인드를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어,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게, 음, 아마 JTBC 그, 석희 그, 뉴스 룸, 그때 당시 뉴스 룸은 아니겠죠? 어, 뉴스 나인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때 나와서 한마디가, 어,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다. 집은 많다. 근데 문제는, 어,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모주택자들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104%라는 거는, 어, 사람이 살수 없, 을 수준의 집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고, 특히 중산층이, 아이를 키우는 중산층이 원하는 아파트랑, 그냥 거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좀 쉽지 않은, 주거가 쉽지 않은 수준의 집들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돼가지고 인구가 준다 준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그 그 특정 계층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하지 않고 공급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세, 우리나라 전국의 집이 몇채인데 사람이 매, 가구가 몇 개니까 어? 104% 는 넘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많아 아다주택자가말 그대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집을 토해 되게 하면 그냥 깨끗하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다주택자를 이제 적폐로 몰아갔던 게 있었고 근데 이게 또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때 또 나왔던 게 임대사업자 이거 있었잖아요 임대사업자라는 게 이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면서 임대사업자는 또 혜택을 주는 이 모순되는 상황은 또왜 일어났을까. 자신도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 임대 시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가 우리가 이제 전세를 구하고 월세를 구하고 할때그 LH랑 계약한 사람 몇명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그냥 주택 임대 시장을 거의 다 책임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이 따로 있고 그 외에도 집이 있으니까 임대를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다 주택자인데 이 사람들은 저 필요하고 뭘고 하면 갑자기 전월세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 그냥 집 사세요 하면은 살수 있느냐.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월세를 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못 사니까,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너무 이제, 그전월세의 충격이 넘어올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사업자로 해서, 그 세금 이제,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다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세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자 형태로 해라. 라고 했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도망을 많이 갔고요. 어, 그리고, 어, 그게 아닌 임대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부산이나 뭐 대구나 이런 뭐, 뭐 별로 재미없는 아파트들 다 매체 팔아서 서울에 똘똘한 한채 가자 이렇게 됐고 그때 아마 서울의 강남아파트 거래량이 74%가 강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집 어, 팔고 올라왔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일파였습니다. 어, 일파였고 그것도 사실 좀 또 그런 게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 잘못된 단추를 끼어가느냐라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이야,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임차인들은 이제 거의 이제 살단대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어, 그리고 뭔가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더 커지든지, 좋아지든지 하니까, 기존의 그, 이제, 월세로는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죠. 어, 그리고 한 곳이 또 재개발이 되면 주변에 또 비슷한 상황의 동네들이 많으니까 또, 어, 그 재개발 기대감에 집값이 다 오른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음> 어, 공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대교가 얼마 전에 개통을 했는데 그 월드컵이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얘기 나온 거 아시죠. 그게 2006년인가 2005년이면 이제 완공이 될 거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 사실상 이제 거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제 뭐 거의 공사가 멈춰 있다가 지금 돌아가시고 1년이 되니까 이제 다시 도로 그 다리가 완공이 되는 그참그참 그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20 이게 무슨 다리를 뭐 엄청나게 크게 지은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하느라고 거의 거의 20년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서울이 그만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방문시장 때 이전에는 뭐 소위 뉴타운 이런 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너도 나도 다 뉴타운이 좀 하려고 했던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박홍수 시장이 좀들어서고한 7년의 시간 동안 거의 60%의 유타운이 다 취소가 되면서, 사실상 서울에 이렇다 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까지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졌고, 서울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신도시들이 이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새로 또 올리다 보니까, 아니, 거기가 이제, 거기도 오르는 거죠. 이제 아파트라는 게좀 필요한 사람들이 서울은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기 시작하고 대출 규제하니까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예전에 뭐사억이었던게뭐 10억 가까이 가고 이렇게 되면 아니 경기도가 이 정도가 되면 강남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강남은 다시 이제 빙빙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일단 이 얘기하려면 정말 끝도 없는데요 일단 그첫 번째, 어, 첫 번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파리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들끓고, 이제 부동산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차별화된 상승이 눈에 띄게 올라오니까, 사실 전국 기준, 국민은행 기준의 전국 기준은 2017년에는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만 보면 그때부터 고기를 확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2018년 2018, 어, 9.13 대책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임대 사업자를 이제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해 주겠다고 해서 등록한 사람들은 약간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청약도 이제 제한을 조금 더 많이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일3 대책이 2018년에 나오고 2019년 상반기는 에 집값이 좀 떨어졌어요. 어좀 떨어졌다고 말하기 민망한데 약간 정체가 됐습니다. 어, 조금 빠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오죠. 아 이제 청약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니까 그리고 서울에 대한 이제 그 청약이 너무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고 가점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3인 가구나 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보면 불가능해져 버리죠. 예전에는 그래도 추첨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추천이 아예 없어 백퍼센트 100% 가산점제로 가니까 이거는 뭐 아기 많이 낳고 나이 먹는 수밖에 답이 없는데 이미 아이 많고 이미 늙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세월에 1년에 2년씩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 청약 포기하고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 전세 끼고 집 사자. 어차피 서울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물론 15% 9억 넘어가면 또 20%고 10억 넘어가면 이제 아예 안 되지만 그건 조금 이따 나오는 거고 일단 4 0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40%가 넘어요. 55% 정도 나오면 내가 진짜 실거주 할게 아니라면 그냥 전세 끼고 집 사는 게더 낫죠. 은행 가면 이자 내고 40%밖에 안 되는데 전세 전세 끼고 사면 55% 정도는 내가 그냥 무이자로 돈을 땡겨서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그 그때부터 다시 쭉 오르다가 뭐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금리가 아예 그냥 처박히면서 그냥 지금 글로벌하게 쭉쭉 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음. 물론 뭐 건너뛰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근데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만 놓고 보면은 금리만 딱 놓고 보면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때가 부동산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2016년이 또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2016년이. 야, 물론 뭐, 그, 촛불시회하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드라마틱했던 시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2016년을 가면, 이제, 강남에 좀, 어, 나름 이제, 알만한 아파트들, 2016년으로 가면 다 이렇습니다. 요 때부터 거짓말같이, 거짓말. 물론, 이게, 2 0 1 그, 박근혜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조금 높이기, 높이고 싶어서 왜 그렇게 금리를 낮췄겠습니까? 집권 내내 금리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경기가 나쁘니까 낮춘 거죠. 경기가 좋으면 뭐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부양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좀 효과가 있으니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양의 의지가 있었고 금리도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까지는, 그, 그때는, 이그 2016년만 해도, 서, 그, 서울의 6억짜리, 그러니까 분양가가 6억짜리지, 84제곱미터가 되면 고분양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분양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고율선 대책이 훨씬 적이니까 미분양 터진 거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었죠. 70% 대출받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안 했습니다. 왜 집을 사냐. 그때만 해도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사람들은. 물론, 뭐, 진바닥은 2014년, 2015년이긴 했는데, 사실 뭐, 2 0 1 6년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 올랐기 때문에, 뭐, 그때 뭐,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분의 책, 뭐, 미친 무동상을 말한다. 이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30% 더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집을 팔고 전세로 가신 분들도 좀 많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게 2016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금리만 금리가 내려가서 집값이 오는 것인가. 그러면 4년 동안 금리가 쭉쭉 내려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었을까. 어. 왜 이렇게 변하고 그때는 정책도 다 그때 신도시 이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라 해서 이제부터 분위기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 안 한다고 되니까 이미 있는 아파트들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설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몸값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그 정책 자체도 굉장히 이념적이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었지만 타이밍도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물론 타이밍을 읽을 정도의 정보였으면 그런 정책을 준비했다가도 없었겠지만 뭐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7년 5월에)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그 다음 달에 첫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의미 있는 대책은 이제 그 (8월) 때부터 돼 가지고 (25개가) 쭈루루룩 나오는데 부동산 전체, 전국 기준이 의미 있게 올라가는건 조금 나중이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경쟁자들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이 싱가포르, 뉴욕, 여런던, 홍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빠진 게 있습니다. 서울에 다 아파트만 있나요? 아니죠. 서울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른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빌라나 뭐 주택이나 이런 다세대주택에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가 많이 올라요. 아파트가 많이 올라 당연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 아파트만 놓고 보면 여긴 1 8 0이죠 아파트만 놓고 90, 1 9 0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웬만하면 두배된 거예요. 두배된 거고 빌라까지 섞으면 그나마 형용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그조차 그 부동산 대마왕이라는 홍콩 뭐 뉴욕 싱가포르, 런던의 상승, 절대값은 여기 얘네들도 만만찮아요. 그런데 2017년은 기준점을 했을 때 상승률은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러면 유동성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고 유동성이 땡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데 굉장히 볼만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좀 천천히 내서 투자에 뭐 쓰기는 쉽지 않은데 천천히 내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서 한번 복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금융안정보고서랑 검색하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6월달 게 하나 나와 가지고 봤는데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집값이 이렇게 정책적 자살. 저는 이제 부동,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동산 정책을 정책적 자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살을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또한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절대값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절대값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LTV로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한연영을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사고 싶어요. 근데 2억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대출은 뭐 2억 몇천 정도 아니 4억 몇천 나오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연끌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그 담보 대출이 많이 나오지 신용 대출은로뭐매덕씩할수 있는 사람 몇명 되겠습니까? 어 사채 이런 거 매덕자리 할수 있나 대부분 그냥 그 연걸이라는 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빨리 6 0 대인데 아직 증여나 상속을 할 나이가 아닌데 어,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뭐 땡긴다는 거지. 그 외에는 뭐몇 천만 원 모자라고 못 사는 거뭐 신용대출로 연결한다 그건 연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제 계산이 조금 안 맞아서 약간 좀 그때 또쓴 것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늘수 오히려 증가율은 줄고 있었어요. 중고 줄고 있었습니다. 2017년 1분기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증가율은 계속 하러 가고 있었다니까요. 물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늘고 있었지만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아시잖아요. 자산 가격이 폭발을 하니까, 뭐, 그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 뭐 한때부터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제,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을 캐시즈, 트래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넣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증가율도 다시 늘어났죠. 어, 늘어났는데, 그 앞에는,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 상승은 유동성 때문이다. 뭐, 아니면, 이제, 그,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어, 현 정부가 변명하는 거 아닌가? 아, 어, 아니면 현 정부 지지자가 뭐,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암튼, 그, 정책적 미스를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미국도 많이 올라요. 어, 그럼, 그럼 우리만 그런지, 그,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는, 최근에는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올랐고요. 코로나 직전에는 오히려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회복한 이후에도 예, 충격받기 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2019년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거의 뭐 상식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미국도 지금 뭐 전년 대비 19% 막 상승 이렇게 거의 미친 수치가 나오고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놀라운 상승이다 이런 표현 따위로는 뭐 설명이 안 된다. 뭐 당연하죠 전년 대비 20% 이게 장난입니까? 미국의 집값이 기본이 얼만데 아무튼 그런 상황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나온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때2020 이때 하고 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원인을 좀 따로 봐,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건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가지고 온 건데 물가를 이제 녹이 물가를 교정해 가지고 지갑을 봤더니 이제 코로나 코로나의 집값 상승률은 이제 서우프라임 이전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걸 확 뛰어넘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상식적일 것 같은데 안 그랬던 지절도꽤 많습니다. 뭐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그렇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상승하고 있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승폭도 어마어마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원인이 마치 코로나나 유동성이나 아니면 가계가 탐욕에 빠져가지고 뭐연끌을 하고 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잘못한 건왜쏙 빼고 얘기하느냐 라는 게 저는 조금 괘씸해서, 음, 아, 어, 괘씸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이 상황을 좀한 마디로 조질러 보라고 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현 정보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 뭐 젖은 장작이 거의 다 마른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 박근혜 정부가 이제 열심히 이제 군부를 때 가지고 겨우 좀 말려 뭐 좋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이제 일단은 이제 불이 나면 크게 날수 있는 상황으로는 가 있었다는 거죠. 음. 일단 신도시라는 거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택조법이라고 그때 전두환 때 있었던 법이 박근혜 때 이제 철폐를 그냥 폐지를 하거든요. 왜 폐지를 했느냐. 그게, 그게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있잖아 뭐~ 마곡 지구 문정 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택촉법 때문이 니까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어서 이 개발 이 택지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은 문정 마곡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없으니까 지구라고 말할 그런 게 없으니까 대부분 제 신도시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다 신도시로 빠져나가니까 서울이 이제 늙어하고 썩어가고뭐 이러니 신도시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마 2014년 9월 1일 날 9일 대책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하튼 박근혜 정부 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 다시 이제는 서울인가?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바닥을 잡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태였고 때마침 금리는 그 사이에 많이 내려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어, 또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이제 공급이 부족할 때로 부족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이어졌고 집뿐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어,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고 어느 정도 세동 이상의 단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 어,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정말 부족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어, 정책적인 자살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 이게 상승을 이미 안 해도 될 상승을 너무 빨리 해버린 상황에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어, 큰 불이 나버린 거죠. 어, 큰 불이 나버린 자 그러면 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음, 저는 그 100이 올랐다면 한55 정도는 정치, 공급을 억제하는 이제 정책적 자살이 원인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좀정좀 좀 진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급을 늘린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서울에 이제 공급할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의 공급은 그림에 대 풀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가쫙 올리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을 살던 사람을 내보내서 지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일부 남은 게또 순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디 쉽습니까? 뉴타운 이런 거 하면 한 15년 정도 걸려요. 어, 입주까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 어, 그래서 공급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저, 어, 저금리를 이제 적극 활용하려는 어, 글로벌한 상황이 또 집값을 계속 지금 끌로 밀어 올리고 있는 음, 상황. 그리고 결정적 어, 자, 어, 자살이 임대차 산법으로 집, 집값의 푸드옵션을 잡아주는 거지. 안 내려가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이 내려갈 수가 있나요. <웃음> 뭐, 그, 뭐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근데 어, 현 정책 스탠스는 어찌 됐던 가계부채 높은 수준이고 사실 뭐 높긴 하죠. 높긴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이 건전해졌죠. 그런데 미국이 그 가계부채로 위기의 진앙지였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건 이제 정신 못하렸다고 보는 거고 선진국들은 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솔직히 기분 나쁜 게요. 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얹들었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빚이잖아요. 빚으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 코로나 같은 이제 그 외부 효과로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으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돈을 써줘야 누군가는 매출이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이제 적자를 보고 누군가의 적자가 누군가의 매출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그 빚을 지고. 어, 그 재난 지원금도 뭐 우리는 지금 뭐80 80% 88% 뭐또 말이 많으니까 90% 막 이렇게 막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재난 지원금이에요. 그냥 그 그러니까 등급 나누는 거지. 어. 어 재난 지원금 못 받으셨네. 그럼 일단은 아 12%에 드셨군요. 근데 어 그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재산세가 맞냐, 금융소득, 이 맞냐, 아니면 보험료가 맞냐. 그냥 보험료가 원인이 되면 한 12% 상위 12%고, 뭐 금융 뭐 자산이 많거나 상위한 6% 정도 되고 재산세로 하면 아 이거 강남에 아파트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뭐개별 어디 가서 뭐 아, 요즘 뭐좀 어떤 것 같아? 아뭐 그래도 뭐 재난지원금 못 받는 것 같아. 뭐이 정도 하면은 뭐 이제. 오씨발 성공했고 이런 <웃음> 이런 이런 이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재, 재난지원금을 왜 주는 겁니까.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하는 뭐 어떻게든 정부 돈이라도 찔러줘 가지고 경제를 강대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제일 첫 번째가 빨리 줘야 돼요. 주려면 빨리. 예. 근데 이제 뭐몇 프로 몇 프로 갖고 뭐~ 그~ 야당도 아니고 여당 안에서 싸우고 뭐~ 뭐 국민 갈라치기하고 뭐~ 자부심 준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재난지원금을 너무 주니까 실업수당을 너무 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월 대수에 끝났는데 그런 얘기가 뭐~ 고용지표에도 확인될 정도로 물론, 뭐, 미국하고 우리를 단순 비교는 할수 없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수는 없는데, 솔직히 제가 왜 이렇게 은근 짜증을 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코로나 한 2월에 우한, 우한 폐렴일 때, 그러니까 2월이었으니까, 2019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고, 부터 올해 3분기까지 봤을 때, 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이제 주요 국가들을쫙 정리를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 중간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음. 그러면 뭐뭐 뭐 평균 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세개다 합친 거예요. 여기 초록색 녹색 초록색이 정부인데 우리나라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그 정보 부채가 없는 나라가 한번 찾아봐 도한 칠레가 있고요. 어 그리고 태국도 우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음 근데 비교되는 나라가 칠레 뭐 태국 이러니까 조금 이제 기분이가 상하는 거고 그 노르웨이나 이런데는 뭐 거의 안 됐는데 노르웨이는 뭐좀 독특하니까 좀 빼죠. 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보가 비을안 내니까. 가계가 빚내 가지고 버틴 것도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주요 국가 중에서 그 재정정책을 별로 쓸수 있는데도 충분히 안 썼고 그 쓰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힘든 기업이나 가게는 빚을 늘릴 수밖에 없죠. 어, 제일 많이 늘는데 캐나다 더라고요 뭐. 미국 저리 가라는데, 뭐, 여기, 저는 이제, 이게 법률알라는데 이게 캐나다예요. 캐나다 아우 끝내주는데, 근데 주요 국 중에 좀 재밌는 게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근데 호주는 가격보채가 오히려 확 줄었습니다. 어, 신기하네. 무슨, 예, 무슨 일이,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좀 서치를 해봤더니, 여기 또 이제, 뭐, 우리는 퇴직연금이라고 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같은 이제 그런, 그 미국의 401K 같은 이제, 강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깰수 있게 해준 거야. 꺼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고 대출금을 갚은 거야.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좋은 방법이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깨가지고 그거 그냥 이제 그 그냥 사실 결론 나왔네. 국민연금 900초라고 하잖아요. 국민연금을 깨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가계부채를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못쓰게 하고 가계부채 갚는 데 국민연금을 이제 깨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깨니까. 음. 이제, 정부는 나중에 이제 줘야 될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좋고, 우리들은 이제 이자가 이제 원금이 줄어들 테니까 이제 서로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국민연금으로 갚았으면 좋겠다. 어. 뭐 이런 얘기하면, 근데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호주가 이렇게 했잖아. 음. 아, 어뭐 근데 이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제가 뭐 정체가 잘 몰라가지고 허술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하는 나라가 있고, 그에 그냥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아닌 가 보니까, 한번 뭐 해볼 만도 한것 같다는 생각도 좀, 좀 드는데, 아찌됐건전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인색합니다. 어, 못됐어요. 어, 그리고, 사실, 그, K방역, 뭐, 요즘 이런 K방역 얘기 잘안 하는데, 방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락다운을 할 수도 없고, 음, 그렇다고 그냥, 프리허그를 할 수도 없으니, 그냥 딱 일만 하고 집에 가서 배달만 시켜 먹으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는 생각을 합니다. 델타가 나온 이후로는 거리두기 같고는 뭐안 되는 것 같잖아요. 거리두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데 델타 나오고 나니까 그냥 아예 단위가 바뀌어져. 작년 여름만 해도 뭐 일곱 명이나 끝난줄 알았죠. 그렇죠. 작년 여름 이맘때만 해도 그때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마스크만 쓰면 됐지 그냥 다 활동도 하고 저도 강의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델타 나오면서 다 끝나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시간동안 정보가 너무 몸을 살인다. 그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늘 이제 균형 재정을 얘기하는데 물론 뭐 경제부총리로서 균형을 생각을 안할 다가는 이제 또 재정이 또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사실 좀 의심도 좀 됩니다. 이거 뭐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도 있는데 예상권 가지고 다른 부처나 이런데 그냥 길들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40% 목을 매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좀잘 알고 있구나. 어 지금 그 40%가 넘어가면 망한다는 기준도 없잖아요. 물론 그게 뭐 예전에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생산성이 줄어들고 저성장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하지 마라. 아 어, 그 로고프 교수가 얘기했던 논문인 것 같은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가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어. 좀 문제가 많았던 논문으로 돼서 요즘 이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뭔가 좀 부양을 하려고 뭐가 잘안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굉장히 우리 2011년 이후로 우리 한국 경제가 거의 멈췄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낮추고 정부가 이제 부채를 좀 넓히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2012년 때는 뭐30몇 프로였다가 거의 40%까지 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딱 그냥 툭 내려온 다음에 이거야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으로 40을 넘은 겁니다. 근데 기재부의 선은 엄청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거를 낮추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꼭 그래야 될까. 이일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한다는 게 약간 좀 비효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죠. 어, 부동산으로 신분제가 거의 고착이 됐고 지금 뭐일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월급으로 집살수 있는 상황은 별로고 월급으로 살수 있는 집은 어, 이미 별로 좋은 집이 아니죠. 어, 위치가 너무 안 좋다거나 너무 멀거나 뭐 그렇게 된 상황이고 대기업 아파이라도 지금은 뭐 1기 신도시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나좀 거의 겨우 보러 다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 혹은 또 물려받아서 전세끼고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물론 뭐 제가 대책을 뭐 내놓을 순 없겠지만 이이 영상이 출발했던 거는 일단 유동성황 때문에 오른 건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또 원인이 또 절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비싸지는 상황에서는 또 부담 아닌 부담 혹은 뭐 위기까지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위기의 신호를 어디서 볼수 있는가 아는 건 시간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그 부동산 신호의 현재 위험 상황과 실제로 위험해졌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를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20분 하려고 했는데 40분이 넘네요어 이것도 사실은 제가 톡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온 것들을 영상으로 한 거니까 제 영상으로 봐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하시면 어, 제 설명글을 보시고 어, 참여하신 다음에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가 질문 주, 좋은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